36시간 단식 그리고 또 플러스 마음 공부한 그 이야기를 드리면 근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어 생각을 멈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을 보든 이 명상을 하든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생각을 그쵸? 생각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행복해져요. 이... 제가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레스터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 이 책을 제가 오랜만에 1권 2권을 다시 봤는데 이 책에서 이두권 내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하는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 하던가요? 음? 나는 무엇인가? 오케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깨닫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무엇인가? What 와데마이! 와데마이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근데 그 나는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깨달음에 머물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생각을 비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스터씨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단 1초라도 단 1초라도 당신의 이 표층의식과 심층의식 그 잠재의식까지 모두 생각을 멈출 수 있다면 당신은 깨달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초라도 되게 재밌지 않나요? 1초 내가 1초도 멈추지 못하나? 그니까 러 그런 거 있어요 충칸이 저는 진짜 충칸이 말대로 생각을 멈췄는데 행복하지 않던데요? 전 생각을 멈추고 막 60초동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생각 못 비운 겁니다. 생각 못 비우신 거예요. 생각을 비우라는 것은 내가 깨어있을 때 인지할 수 있는 생각들 플러스 내 심층의식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까지도 비우라는 겁니다. 그 생각들마저도 비우게 되면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1초를 비우더라도 단 1초를 비우더라도 어 근데 그 1초를 못 비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 비우라는 말을 책두권 동안 하고 있습니다. 책두권 동안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삶의 모든 것은 내 생각의 반영이다. 나는 내 상상의 결과이다. 하는 말과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하는거 그 두가지 말을 계속해요 어.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동기부를 받아서 단식을 하면서 생각을 비우는 데에 대해 포커스를 좀 많이 맞췄습니다 어. 계속해서 평소보다 더 한동안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았죠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생각 비우기를 요즘에는 별로 열심히 안 했었는데 책을 보면서 다시 동기부를 받아서 열심히 비웠어요 어. 참 좋습니다 좋은게 뭐냐면 은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뭔가 걱정을 자꾸 하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이루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하면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하려면 이걸 이거 준비를 해야겠다 하면서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될때 조차도 생각을 계속합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게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을 멈춘다는 게 뭔가 무섭습니다. 왜냐? 생각을 멈추는 게 애고가 죽는거거든요. 생각이 없어지면 애고도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무섭습니다. 뭔가 계속 생각해야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빠져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하게 돼요. 그쵸? 그렇죠? 뭔가 생각을 한다거나 뭔가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뭐 웹툰을 본다거나 웹서핑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멈추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평온함이 찾아와요. 점점점 깊은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생각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리고 단식을 했던 거는 왜 그러고냐면은 일단 뭔가를 먹으면 단전업을 할때 방해가 되게 많이 됩니다. 단전전업을할때 소화기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장운동이 되게 활성화되고 되게 소화기관이 활성화돼갖고 막 트림이나 방구 같은 게 되게 잘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전업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먹은 게 있고 그리고 이 악마와의 수다에 보면은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 몸에 좋은 걸 먹고 먹는 걸좀 줄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식사를 안 하는 24시간 을 가끔씩 갖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나왔었잖아요 그건 제가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악마의 디톡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분을 처음 봤었는데 그때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정말로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좀 계속 움직여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한참을 또 이제 막 잊어버리고 그때는 간헐지 단식도 같이 했어요 그때는 그게 잘 되다가 다시 막 야식 먹고 막 이러면서 그냥 생각없이 막 먹다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제 마음대로 안움직여지더라고요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냥 그런거 있잖아요 충카님 충카님 말씀하시는거 다 알겠는데 저는 제 몸이 제 마음대로 안돼요 어 그냥 자기 뭐, 멋대로 움직여요 제 마음을 안 따라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땐 한번쯤 해보시는거 추천드려요 24시간 동안 단식하는거 하고나면은 되게 좋다고 해야되나? 뭔가 정신이 조금 더 바짝 서서 뭔가 조금 더 알아차리는 힘이 세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가 수월해요 좀더 수월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되게 수월합니다 그리고 저는 단조연업을 하면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6시간 동안 안 먹었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사실 마지막에 좀 배고프긴 했는데 마지막에 동생 이 옆에서 라면을 끓여서 그래서 그 라면 냄새에 맞고 배가 고프긴 했는데 옆에 먹을게 없을때는 괜찮았습니다 배고프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때어 배고픔이라는 생각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배고프? 나 배고파! 라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마저 내려놓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신기하게 그 생각마저 내려놓으면 배가 안고파요 레스터씨도 말을 해요 레스터씨도 사실은 깨달은 사람은 먹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잘 필요도 없다 배가 고플 때는 배고픔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고 잠은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어, 진짜로 배고프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으면 어, 배고픔마저도 사라지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생각을 비우었는데 비우고 비우고 비웠는데 너무 행복했죠 아 근래에 들어서 진짜 정말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끝내기 싫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하는 거잖아요. 돈을 막 갑자기 돈이 많이 벌었다 이것도 아니고 뭐 크게 성공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존재하는데 오래 들어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올해 들어서 뭐 어떤 것보다도 어떤 행운이 있었던 것보다도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뭐 어떤 큰돈이 들어오고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이 또 그냥 행복합니다 그게 생각을 멈추는 게어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심 걱정도 생각이니까 그러면서 힘이 채워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애쓰고 있었구나. 너무 많이 힘을 주고 있었구나. 너무 많이 내 의지로, 내 의도대로 뭔가 좌지우지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쳤구나. 그리고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었구나. 너무 많이 바라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걸 바라고, 또 저걸 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게 조금씩 내 힘을 좀 뺏어갔었구나 옛날에는 기대하지 않아갖고 자유롭게 했는데 그래서 틀에 갇히지 않았는데 아 뭔가 기대하는 게 생기고 또 어떤 틀이 생기고 하니까 갇히고 있었구나 내가 조금씩 내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구나 그... 그런게 그보이더라고요 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라는거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다 생각이잖아요 뭐 방송을 규칙적으로 해야 돼뭐 유튜브는 항상 편집을 해야 돼 항상 새로운 말을 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게다 생각이잖아요, 생각 사실은 그 생각이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어? 성공하려면 더 노력해야 돼더 새로운 걸 해야 돼더 많은 걸 해야 돼더 많은 걸 책임져야 돼 성공하는 거 사실 좋은 일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막 있는 거예요 유명해지면 유명해진 만큼 네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사람들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막 찾으려고 하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수많은 것들이 제 발목 잡고 있는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어 그리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있었던거죠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 돼더 좋은 영상 뭔가 더 퀄리티있고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책도 마찬가지야 책도 진짜 좋은 책을 써야돼 뭐 이런 이런 중요성을 막 열심히 부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얼마나 커집니까 하기 싫죠 그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킵니까 내가 이렇게 한껏 올려놨는데 그 기대치를 나 스스로한테 그니까 러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있었던 거 아무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제가 이 채널 맨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이걸 누가 보겠어 그냥 누가 보면 한 명이라도 보면은 한 명이라도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하자 대신에 내 스타일대로 하자 내 스타일대로 한다면은 나도 재밌고 또 그걸 또 보는 사람도 그 괜찮으니까, 그 스타일이 괜찮으니까 보는 걸 테니까 서로 윈윈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편집 안 했던 거, 그쵸? 편집 안 했던 거 같은데, 맨 처음에? 그처음부터 편집했나요, 제가? 편집을 해도 대충 했던 거 같아요, 대충. 대충. 그때 진짜 대충 했어요. 어느 정도 대충이었냐면은 그냥 쓱 보고, 어, 이 내용 괜찮은데? 쓱쓱해서 그냥, 쓱쓱 해서 그냥 딱 그때는 막 말더듬는 부분들, 그리고 뭐, 쓸데없는 얘기들, 이런 거 편집 많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다 보냈어요, 그대로 다. 근데 웃긴 거는 그 당시에 영상 중에서 조회수 지금보다 훨씬 잘 나오는 영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꽤 많아요. 오히려. 지금 봤을 때는 왜 그게 많은지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 조회수가 많아요 생각보다. 조회수도 많고 사람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맨 처음에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거였거든요. 그 래퍼 도끼씨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많이 번 방법이 이 마음의 힘이었어요 마음의 힘인데 마음의 힘을 알고 따르면서 행동도 필요하잖아요 실천도 그 실천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은 음반을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본인이 직접 써서 직접 내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요 1년에 몇백개씩 앨범을 낸다고 해요 몇, 앨범인가? 곡을 곡 곡을, 곡을 몇백개씩 낸대요 곡을 곡을 몇백개씩 그니까 러그 마음이 딱그거예요 몇백개를 솔직히 내가 진짜로 공을 들였는데 그게 안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은 이제 정성을 쏟아서 애지중지하게 만들었어요 영상을 아이 진짜 괜찮다 이 영상 해서 올렸어요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면은 그때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기 하 싫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반응 오히려 안 좋잖아 그럼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애를 쓰면은 노력을 하고 정성을 쏟으면 중요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잘되길 바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래퍼 도끼는 곡을 여러 개를 내는 거예요. 여러 개를 내면은 기대도 별로 없어요. 그 수백 개를 낸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하루에도 그냥 몇 시간만 해도 곡을 냅니다. 그 사람은. 몇 시간만 해도 그냥 작업하다가 어, 괜찮은데? 하고 바로 그냥 앨범 내는 거예요. 대충대충. 대충. 그 순간에 그냥 즐기면서 그냥 바로 내는 거예요. 막 그거를 다시 막 수정하고 막 어, 여, 어떻게 막 꾸미고 막 이렇게 막 가다듬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내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만 해서 그렇게 수백 개를 내다보면은 그 중에 그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기대치가 없어요 대충 했기 때문에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애를 안 썼기 때문에 기대치가 없습니다 잘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거예요 저도 딱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잘되면 좋고 아님 말고 뭔 상관이야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어느샌가 잘되면 좋겠어 더 잘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애를 써야겠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더 시간을 많이 써야겠다. 더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비우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자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마음을 비워야겠다. 노력하지 말아야겠다. 어, 애쓰지 말아야겠다. 하고 싶은 걸 해야겠구나. 그게 원래 내가 갔던 길인데 내가 원래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이 생각 없이 가는 길이었는데 애쓰지않고 가는 길이었는데나 어느샌가 너무 많이 애를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힘이 들었구나 애를쓰니까 힘이 들었구나 즐기는게 아니라 그거를 36시간 동안 느낀거예요 뼈저리게 생각을 비워가면서 생각을 비우니까 비우면 비울수록 자명해지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을때는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머릿속에 사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비우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참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기로 가. 이게 맞아. 우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신성의 목소리. 이게 맞아. 여기로 가. 그제서야 들리더라고요. 생각을 비우니까. 장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그리고 행복도 거기에 있더라구요 응. 에너지도, 행복도 어, 다 거기에 있더라구요 생각을 비우는 곳에 아... 어느샌가 내가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있었구나 행복도 뒤로 미루고 즐거움도 뒤로 미루고 모든 걸 뒤로 미루고 그러면서 나를 희생하려고 했었구나 애를 쓰려고 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가고 있었구나 말로만 떠들면 뭐해 이렇게나 잘못하고 있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음, 최근에 그랬구나 어, 생각을 비워야겠구나 마음이 힘을 안다고 하면서 자꾸 육체적인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었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아까 어떤 분이 엄청 공감을 해주셨어요 아 10만 퍼센트 공감합니다 무엇을 하든 힘 빼고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하죠 저도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힘 빼는 거 힘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힘을 빼야겠구나 내가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 뭔가 편집이 화려해지면서 어떤 방송을 안 보게 됐다 이렇게 그런 댓글도 써주셨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영상이 길어요 어떤 분의 무편집 영상이 되게 깁니다 막몇 시간씩 돼요 심지어 막 의미 있는 영상도 아니에요 막 그냥 게임 영상 이런 거예요 근데 편집보는 재미없더라고요 짧게 핵심만 모아는 편집본은 재미가 없고 그분이 그냥 올려놓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훨씬 재밌어요 훨씬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고 뭔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보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이 재미없는 과정들을 반복해서 근데 그 과정 중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뭔가를 해냈을 때 뭔가 저도 같이 성취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결국에 해냈구나 그런 거 진짜 근데 또 짧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건 알아요. 근데 뭐 짧은 게 나쁘고 뭐긴게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좋구나 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뭔가 남을 따라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내 길을 가면 되는데 자꾸 뭔가 다른 사람들의 길을 억지로 쫓은 느낌? 나랑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편집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하고싶을땐 하고 안하고싶을땐 하고 안하고 필요하다 생각하면 하고 안하고싶으면 안하고 어, 마음이 가는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거죠 마음을 너무 내가 내 생각으로 음, 가두고 있었구나 그걸 느낀거죠 어. 자, 베이징님 111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원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요즘 뭔가 좀 재미없고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힘빼고 즐겨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힘 어, 빼면 재밌더라고요. 힘을 빼면. 기대도 내려놓으면 재밌더라고요. 어, 그래서 풀영상을 라이브로 보는 게 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풀영상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자도 그만 하더라고요. 편집자도 풀영상 채널이랑 지금 이 채널이랑 지금이라도 합쳐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사실은 이제 오히려 풀영상이 조회수도잘 나와요. 아마 이 영상 오늘 이거 있잖아요 이 생방송 영상 안 옮겨 볼게요 안 옮기고 그냥 뒀을 때이 영상이랑 최근 편집 영상들 조회수랑 어느게 더 잘나오는지 봐볼게요 한번 근데 의외로 <웃음> 의외로 편집 영상 조회수가 잘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할말 없긴 한데 그래도 <웃음> 그거 나름대로 재밌잖아요 그죠? <웃음> 이거는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웃음> 어, 사실 이걸 한 것도 보는 사람 편하라고 쪼개기 시작했던건데 풀영상 채널 뭐 만들고 이런 것도 어 영감을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가장 기분 좋은 방법으로 가면은 되겠죠? 저는 주말에 풀력 충카님 풀영상 하루종일 들으면서 일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네 하고 싶은 일 하겠습니다 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 뭐가 됐든 간에, 마음이 가는대로 하겠습니다. 힘을 빼고, 마음이 가는대로. 어, 오늘 사이 트위트리시한테 배운대로, 마음이 가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너무너무 즐거워. 나는 억세게의 운이 좋아. 감사합니다. 후! 빠이! 갑니다! 갈게요! <웃음> 안녕!